오안 됐죠 안 됐죠 내놨어요 네, 네. <웃음> 오늘의 지장때은 돌로 만든 미네랄 페이퍼라는 건데요 제가 아는 그 돌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스토. 종이를 만져보면은 약간 매끈매끈한 음. 느낌이 되잖아요. 어? 코팅이 혹시 된 건가요? 허? 아니요. 이게 코팅이 안된그냥종이라고 어. 해요. 근데 나무를 쓰지 않고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장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 어떤 장점들이 있죠? 그럼 이 돌로 만든 미네랄 페이퍼를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첫 번째 키워드는 강한 종이인데요. 이 미네랄 페이퍼가 돌로 만든 만큼 네. 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 돌이라고 하면은 막 단단하고 네. 이렇게 강한 이미지잖아요. 네. <웃음> 그래서 이게 일반 종이보다 더음 강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쉽게 힘을 줘도 찢어지지 가 않고 아 이렇게 잘 구겨지지도 않는다고 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안 찢겨. 이렇게 잘안 찢기고 뭐 힘을 조금 주면은 늘어나는 모양으로. 네 그렇게 되는데 음. 되게 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웃음> 네 그래서 이렇게 다용도로 쓸수 음. 있는데요. 뭐 일반 종이뿐만 아니라 지도로도 쓸 수도 있고 뭐포스터라던가또 아니면 쇼핑백으로도 만들 수 있는 많이 들고 다니는 것 맞아요. 이렇게 음. 다용도 종이라고 해요. 아또 그리고 이게 조, 일반 종이가 아닌 만큼 벌레가 생기지 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오래 보관하면은 일반 네. 종이들은 뭐 곰팡이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먼지 다듬이라고 네. 그 책벌레가 생기기도 네.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돌로 만든 종이라서 그런 책벌레가 생기지 않아서. 아.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방수 종이인데요. 이 미네랄 페이퍼의 가장 큰 장점이 방수가 된다는 거예요. 오, 네. 네, 그래서 뭐, 혹시나 막 물을 쏟아도, 혹은 이 종이를 물에 담궈도 네. 물에 잘 젖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글씨를 써도 이렇게 종이가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글씨가 번지지가 않고, 음. 네 그리고 또 형태 변형도 없다고 네. 하더라고요 뭐 일반 종이들은 이렇게 물을 쏟으면은 약간 쪼글쪼글해지면서 막 말려 올라간다거나 그렇게 형태 네. 변형이 있잖아요 근데 요 종이는 그냥 물을 쏟아 쏟으면은 그냥 쓱쓱 닦아내면은 이렇게 처음 오, 종이처럼 네. 판판하게 그렇게 <웃음> <웃음> 쏟지 않은 것처럼 할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아, 대신에 네?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이게 글씨를 적으면은 잉크가 물에, 아이 종이에 흡수가 되지 않아서 네. 조금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흔들면 아, 안 되는구나. <웃음> <웃음> 맞아요. 그리고 또, 미음사에서는이 네. 미네랄 페이퍼를 활용해서 방수책을 세 번째 키워드는 환경보호종인데요. 이 미네랄 페이퍼는 광산이나 뭐 음. 채석장에서 나온 짜뚜리돌로 만들어지는데, 네. 이렇게 짜뚜리돌에서 추출한 뭐 성분들로 해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얇게 자르면은 이렇게 미네랄 페이퍼가 된다고 아, 해요. 업사이클링 <웃음> 맞아요. 일종의 업사이클링적인 네. 거죠. 네. 그리고 이 만드는 과정에서 나무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음. 때문에 일반 종이 제작 과정에서는 펄프를 세척하는 과정이 있는데 네. 이 과정이 없으니까 물을 상당히 절약할 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돌에서 천연 백색 원료가 나와서 이 종이를 네. 하얗게 표백할 필요도 없어서 아. 이 공정 과정이 이렇게 완전히 줄어드니까 네. 이 일반 종이보다 에너지를 85%나 아. 더 음. 절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실가스도 일반 인쇄용지 대비해서 38%나 더 절약이 된다고 하니까 음. 완전히 음. 환경보호적인 거죠 <웃음> <웃음> 그리고 이거를 다 쓰고 나서 이렇게 폐기할 때도 네. 폐기하면은 돌가루로 돌아가는데 네. 뭐 이런 이네라테이퍼를 만든다거나또아 우리는 자연에 묻히면은 1년판에 자유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글씨를 적고 물을 묻혀서 빡빡 닦으면은 글씨가 지워진다고 지워져요? 보면. 어? <웃음> 우와! <웃음> 지워져! 약간. 이야아아아아 운동을 하고 계십 <웃음> <웃음> 신기한 종이네요